부활주의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확실성을 정립한 뒤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증거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함께 누려야 할 내용들입니다. 성경본문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돈모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주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먼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15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체가 이제 부활을 의심하거나 지나갔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자들을 위한 부활 진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헬라주의의 그 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속사도 시대쯤 되면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믹스한 그런 이단들이 5초에서 일어납니다. 유대주의적 이단들도 있고 헬라주의적 이단들도 나와요. 그래서 저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을 이상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증을 하고 또 신자로서 어떻게 부활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1절로 11절에서는 이게 부활 문제의 서론에 대한 내용인데, 부활의 성경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그런 내용들을 진술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있고, 증인들도 있고, 그 증인들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적인 신앙이나 신비적인 신앙이나 또 문학적인 그, 것으로 이런 부활을 생각할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여기서 어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19절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가정으로 시작해서 역설적인 변증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다 우리의 믿음도 헛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어 내일 죽을지 어떨지 모르니까 오늘 실컷 먹고 죽자 할거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면 <웃음> 자유주의자들이나, 뭐 현대, 현대에는 뭐 자유주의자들이 부활은 그냥 신화적인 얘기로 꾸미고, 또 새, 새로운 삶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그렇게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인문적인 그 해선은 혹시 될지 몰라도, 실제적인 부활의 그 내용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뭐 앞을 다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0절로 28절의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정립하고 또 순서상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에 보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학적으로 이 부활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차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웃음> 사망을 멸하시고 만유의 주대심을 드러내시려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9절로 34절 그런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진짜 부활의 증인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자들 그리고 그걸 그 실질적으로 성신으로 마음으로 믿게 된 자들은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음.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내년에 뭐 보겠죠 이제 35절로 49절 말씀인데 부활의 비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육체로 부활할까가 해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 다른데 사람은 어떤 형태로 보완할 것인가 그런 걸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 50절로 58절에서는 부활신앙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낮아지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서 이미 이제 승리가 이제 선언됐지만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D Day는 왔지만 아직 V Day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25장 전체 내용은 이렇고 이제 오늘 그런 확실한 보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29절로 34절의 구조가 어떤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토의 부활로 말미암는 성도의 부활을 언급하고서 이제 다시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부터 여기서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29절로 30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1절에서 자신의 부활신앙으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삶의 행보가 어떤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웃음> 관념적으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상반절에서 자신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산 신뢰를 또 들고 32절 하반절에서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가정과 결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악한 동무들의 꾀임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34절에서 부활신앙으로 깨어 의를 행하는 삶에 대해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확실히 성경신학적으로 입증을 했는데, 근데 그, 그, 그걸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를 들면서 또 부활을 믿는 신자가 어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웃음> 29절 말씀은 아주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난해한 말씀입니다. 언뜻 산, 산 사람이 죽은 자들을 위해 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대신 세례를 받는다. 대리 세례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을 염두에 쓴 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당시 이제 그 헬라적 기독교,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믹스한 그런, <웃음> 그, 이단들이 있어서, 케린투스파라고 한, 라든지 뭐 말시험파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대리 세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대리를 세례를, 세례를 하냐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뉘어놓고, 그, 그 이제 밑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가 이제 세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등록을 해놓고 이제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그건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상하니까 또 문법적으로 접근해서 전치사를 위하여 그 전치사 위하여를 어디 위해서 혹은 뭘 대신해라는 말로 해석해서 풀기도 하려고 합니다. 또 맞지 않는 듯한 본 구절에 생략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죽은 자들에 대해 상황 속에서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여서 임종을 맞아 죽으려 하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거나 또 그것을 그들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굉장히 난해구절이라서 이렇게 해석이 같은, 같은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활을 소망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런 죽은 자로서 세례의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주, 죽은 자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저, 부활이 없다면, 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세례는 분명히, 이는 표와 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도장을, 음. 치는 거라. 도장을 찍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죠. <웃음> 물론, 이제, 로마 케토릭에서는 그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형식주의로 나가버리고, <웃음> 신비주의자들은 그걸 그 아예 형식조차 부인하고, 영적 세례만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이제, 세례 받을 수 있을 때는 받아야죠. 그러나, 세례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양극단이 있어요. 양극단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그런 신령한 세례를 고려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물세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견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과 바울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닥치는 위험 중에서 계속해서 인내를 하는 이유는 장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한 신앙 같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막연한 일을 위하여 막 때마다 일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확실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자신들도 기꺼이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두사도들도 그래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뭐, 가론 유다는 이제 스스로 자살을 했고, 마디아도 이제 순교를 했다 말이에요. 복음 증거하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순교를 했어요. 열두 사도들이 뭐,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로 가고, 또 다데오 같은 경우는 저기, 배, 배, 배, 배를 타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가고도 이집트 음. 이집트 쪽으로 간 사람, 또저저 페르시아 쪽으로 간 사람, 그 다양하게 흩어져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또 로마 쪽으로 가가지고 순교하고 다그 순교했어요 사도들이. 이게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의 실제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죽은 것입니다. 이게 형식으로, 형식으로 그, 그것을 상쇄해가지고 부활을 보장받을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웃음>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신앙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경험을 증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살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향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과 세상과 사단의 환경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렇게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법주의적인 교만한 사람은 죽을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자기, 회,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으니까 나는 죽을 필요가 없다. 나는 뭐 새롭게 성화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 그리 또안에서 완전 성화를 이루었다. 하고 매일매일 죽음을 이기는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게 이제 거짓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것을 누려가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죽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이 부류에 해당하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죽어야 죽는 공로를 삼아서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날마다 그런 부활의 살, 저, 그 생명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그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옛 사람을 벗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그 물리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완전치가 않죠. 늘 실수가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 죄인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의 신행의 그 기복에 의해서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이미 내가 복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자유롭게 주님과 연합돼서 새 생명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신의 능력으로, 기쁨 이전에는 옴삭달싹하지 못하던 거를 지금은 자원에서 내가 죽는 길을 고난받는 길을 기꺼이 택해간다. 안 죽으려고 피해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웃음> 기쁨으로. 예. 그니까 그런 책임 없고 그냥 예수 믿는 걸로 족한 사람. 예, 예수 믿는 걸로 끝난다. 그 이후의 삶은 뭐 주님이 알아서 책임진다. 이거는 가짜예요. 예. 내가 뭘, 거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같자고. <웃음> 근데 주님의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그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부활증인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화를, 그 그리토께서 함께 하시는 성화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의미가 없어요. <웃음> <웃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성화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예요. 이 이중, 이중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게, 칭의가 은혜고, 성화가 은혜예요. 그건 개혁자들이 성경적으로,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꺼이 그 주님처럼,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 이사 히브리서에 보면 사망에 매여서 헐수할수 없이 그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을 베푸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그옛 사람을 그살아나는 이, 이 세상은 사, 옛 사람이 왕노를 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주님이 그 보장하신 삶, <웃음>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성신으로 보장하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했어도 내가 한게 아니니가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 이웃에게만 유익을 끼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에 늘 감격하면, 무익한 종이라 하는 고백을 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예요. 예. 그냥 언약을 의지하지 않는, 언약이 없, 언약이 없고 내 행위를, 내 행위를 자꾸 의지하면요, 내 행위가 올라갈 때는 구원이고 떨어지면 죽음이다. 그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언약 안에서의, 선택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여기서 실수할 때마다, 내가 혹 세상에 그, 미혹이 돼갖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궁일리 여겨달라고. 그런 거안 하는 사람이 참 무책임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 책임이 없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순교적 행동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 자랑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행위의 성취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자신 안에 이루신 결과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신앙인들은 신행에 있어서 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전제가 늘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자랑으로 갑니다. 아니면 이제 무책임하게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다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극단적인 자 하이퍼 칼비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전지하고 그의 신행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8절을 봅니다. 여기 한번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싸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 아니하고,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을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밟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 선언을 받았잖아요. 선언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내옛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인 삶이에요. 이제 그런 삶이 부활을 소망하고 그렇게 삶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부활될 거다? 그런 부활 생명은 없어요. 주님 모의 생명은 주님의 말씀에 격동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주님이 실, 첫 창조에서 실패한 거다 이루려고 하고 즐거워. 또, 거기서 목표한 대로 기꺼이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른 새 사람을 이루려고 하고,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 아니어도 이 교회가 잘 되겠지. 나는 뭐, 예배 드리는 걸로 좋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교회는 내가 이루는 거지. 누가 이루어주는 게 아니야. 이 교회는 참 제대로 안 하네. 이러고 떠나가는 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이루는 겁니다. 그리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가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이론으로만 소유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 육신과 세상과 사단의 미혹을 벗고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하에 부활생명이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의 대속의 일을 모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죽을 순 없죠. 주님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중보자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 없어요 주님이 죽으신 것, 옛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 새사람으로서 사신 것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그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내그 속에서 할수 없으니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것, 법정적으로 이루신 것을 생활 속에서 증험하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계속 도장 찍으면서 가는 거예요. 성찬도 그렇지 않아요? 성찬을 뭐, 한번 받으면 그러면, 한번 도장 받았으면 끝난다. 그게 아니지. 우리 연약한 때문에 그 생활 속에서 그, 날마다 그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세례도 한번 받았으니까 계속 저기 뭐 계속 받는 건 아니지만 그 회계 세례 갱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일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한번 세례를 받았지만 그걸 그걸 개, 그 평생 그러니까 개혁주의 세례는요 음. 단회적이 아니. 그 형식은 단회적이지만 그 내용은 계속적인 거예요. 음. 이 형식으로 자꾸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제 세례, 삼 세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활 속에서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사는 그런 회계 세례를 그 이루는 실, 그 실제 안에 그게 도장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표와 인인데 그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게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그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뭐저 사람 죽은 행위를 하니까 내가 시험 들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뭐그 옛날 그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예언을 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바울은 계속해서 32절 상반절에서 최근에 있었던 구체적인 신뢰를 뜹니다. 에베소에서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인내한 자신의 경험을 반어법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불신자들과 같이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육신으로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맹수는 박해하는 악인들을 고려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을 보면 사도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에서 겪은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요. 물론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박, 당한 박해의 10분의 1도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고린도전서 서론을 볼때 보았지만 고린도전서는 에베소 사역 중에 쓰여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런 고백은 아주 현실적, 실제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맹수와 더불어서 내가 싸웠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아탄 에베소서 <웃음> 아, 사도행전 19장에서 아, 19장 23절로 41절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뭐 은장 색그 저기과의 <웃음>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그 경험한 것들을. 이, 나옵니다, 여기. 엄청난, 그, 우상숭배자들한테 엄청난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우서 11장 23절로 29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박해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네, 그 겪은 일보다 늦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아직 그 반대의 의견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저 참고 본문입니다. 고린도우서 11장 23절로 29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맞았으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헐버졌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웃음> 요즘은 그 사이비보금들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잘되는 잘줄 알죠.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길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영광이고 연단이고 시련이고 뭐 그래서 시편 119편 69절 71절에 그 고난을 통해서 윤례를 배운다. 예? 윤례를 알게 됐다. 구약.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체 속에서 살아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구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 영적인 형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이 번영신학이 너무 판을 쳐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 면뭐 사업이 형통하고 뭐 사랑 관계가 다 형통하고 또뭐돈돈 문제도 다 형통한다. 그런 거짓 복음이 돌아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필요할 때 주시긴 하시지만 부한 데처하기도 하고 가난한 데처하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전투 그러니까 그 신령한 전투를 위해서는 몸에 붙은 죄, 세상의 유혹, 세상의 사조또 사단의 미혹, 이걸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요. 개혁주의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고 편안하게 산다. 건강하고 편안한 게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요, 수단이에요. 건강 수단, 재물, 뭐 지식 다 수단입니다. 그 주신 것은 그걸잘 써서 주님의 나라를 전진케 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가짜지요. 그게 진짜 가짜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바울의 그, 바울을 좋아하면,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 바울을 좋아하면, 바울 사도를, 바울 신학을 따르면, 바울처럼 살아야 돼. 바울도 그렇게, 그렇게, <웃음> 숨겨있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그 계속해서 보면 부정적인 가정과 또 결과들이 나오고 악한 자들의 꾀임이 나오는데 그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그냥 아까 저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된 자들은 부활이 관념적으로 또 아니면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아, <웃음> 형식으로만, 형식으로만 그 이제 세례 받으면 나는 부활 생명이야. 형식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부활을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자기 책임 각자에게 다 <웃음>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목사만. 뭐, 장로만, 집사만, 은사가 있는 겁니까? 각자 다 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러면, 복음 부활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이 아직 어린아이고, 뭐, 아직, 그, 아직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주님이 수산으로 준것 자체에 함몰되지 않고, 수산으로 준 것을 잘 써서, 주님, 새 사람의 형상의 어떠함, 부활생명의 어떠함, 또 하나님 나라 새로운 사회의 어떠함을 잘 입증해야 돼. 그게, 그,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꺼이 그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갈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니까 부활은 내 머릿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니까 실제를 믿는 사람입니까? 죽어야 사는 줄 아니까? 고난이 영광인 줄 아니까? 로마서에도 뭐 8장, 18절 이하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5장에도 나오고 뭐그 8장에도 나그그 그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징계가 있어야 요 그래야 정금신자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거예내 행위를 절대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 신행, 내가 그러면 구원은 그 불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 진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면 기꺼이 사망의 왕로로 타는 속에서 생명의 왕로로 타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분명히 증거했사없나이다 그리고 성경 신학적으로도 그 부활의 그 신학적인 사실을 증거했사없나이다 그리고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사심도 헛된 것이고. <웃음> 우리가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살 것이고, 죄 가운데 살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다, 어, 헛것이라고 했사옵나이다. 부활의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과 성신으로 확실히 믿는 자로서 살아갈 지인데 과연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 부활신앙을 입증하는 삶을 간증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고 있는지 늘 살펴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웃음> 그저 목, 육신의 생명 부재하기 위해서 길게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이웃도 이용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부활을 생각으로만 아니면 신비적으로 는 아니면 관념적으로만 인정하고 살고 실제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저희들 어,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진짜 진정한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사망의 왕로로 타는 세상에서 어떻게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물리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